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.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.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. 예수 나의 좋은 치 예수, 나의 좋은 치료자,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.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,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